잃일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 온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 계망이 들어서 허경영님께서 펜으로 직접 그린 천사님들 모습이라고 합니다. 총 52명의 후보님들이 있으신데 52강이 아니라 32강으로 진행되어서 조금 아쉽고요 자, 이 백궁천사님들의 이상형 월드컵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점 주관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궁천사님들을 보고 여러분이 점점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겠으며 스트레스도 몽땅 날아가 버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열이 포고 조리빠도 음할수 없는 백궁 전사 우리는 흥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코 찔찔이 코 흘리고 다니면 어머니가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흥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흥흥하면 우리 몸에 말초 중초 상초 신경에 좋습니다 항상 염화 미소를 띄우시길